어, 크립토.com 앱에서 크립토언을어 지금 한한달 조금 넘게 예치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스테이킹 서비스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는 웹에서 그 소프트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리플을 그냥 그 예치 기간 없이 자유롭게 좀그 묶어 놓는 그런 스테이킹이었는데 이자율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한 40일 어, 한 30일 정도 한달 정도 이제 수익률 해 보니까 리플 1개? 어, 리플 1개 아니다. 리플 1한 개다. 한개 리플 한 개. 음, 리플 1개 정도밖에 수익이 안 생기더라고요. 엄청 낮았어요. 수익률. 연 수익률이 0.5%였으니까. 그래서 아, 일단 은 소프트 스테이킹은 실제적으로 크립 그 CRO라고 하는 코인을 같이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거의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좀 판명을 했고요실제적으로 크립토닷컴에서 밀고 있는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스테이킹이 아니고 이 앱에서 실행하는 크립토언이라고 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제 핸드폰, 크립토닷컴 앱입니다. 그래서, 어, 어카운트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은, 크립토 원래 센 지금 제가 5달러 정도 있잖아요. 한 6천원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어, 그, 스테이킹을 하면서 얻은 수익이 여기다 쌓인 거고, 지금 크립토 언에 보면은 1,137불 정도, 어, 지금 잔고가 잡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스테이킹 박은 그 금액인데, 어, 요 정도 박은 것 같아요. 음, 대략적으로 한120 130만 원 정도 어, 그 정도 받은 것 같아요. 120만 원 조금 넘는 금액. 그래서 보시면은 7 2 5불그스리스이라고 어, 해서 3개월 예치하는 스테이킹 서비스고 마찬가지로 MCO도 어, 3 스리머스턴스. 그래서 현재 51일 이 51일 이후에 이제 이 스테이킹이 종료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90일 이니까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기간 된것 같아요. 40일 정도만 스테이킹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스테이킹, 이, 그니까 3개월 기간 동안 스테이킹 한 거를, 어 조금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제 수익률 어떻게 사이나를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음, 토탈 워닝 해서 83 네, CRO. CRO는 크립토닷컴에 있는 그 거래소 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MCO도 마찬가지로 네. 0.38개. 이거는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죠 MCO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서 수익률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대략적으로 3개월 동안 스테이킹을 하면은 어, 뭐그 원화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이 생길까?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본 어, 그 자료가 요기 테이블입니다. 지금 CRO MCO 이렇게 있습니다. 그크립터닷 컴이 서비스는 참 괜찮은데 단점이 UX가 좀 그래서 보시면은 어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4.5 달러, 0.14 달러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가예요. 그래서 제가 최초에 5,050개 정도 CR o 토큰을 받고 92개 MCO 토큰을 이렇게 92개 받았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때 가격 로 현재 가격으로 당시 가치를 따져 보면 700불, 400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스크리터 언에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예치 기준으로, 3개월 예치 기준으로 연수익 16%. 예, 그리고 연수익 4% 이렇게 각각 MCOC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500 MCO를 추가적으로 스테이킹을 더 하면은 이제 수익률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보시면은 뭐 CRO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MCO 같은 경우에는 좀 크죠 예, 두배 정도 됩니다 근데 MCO 토큰은 어떤 그크립톤 그러니까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적인 어떤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 MCO 카드 있잖아요 예. MCO 카드에 좀 초점을 맞춘 거라서 실질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CRO 토큰만 보시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 어, 대략적으로 요 연이율이니까 16%에 365를 하면은 일 수익률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일 수익을 따져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2.21, 2.21 CR로 토큰이 쌓이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15.5. 어. 그러니까 5,050개 받았을 때 15.5 c r 를 줍니다. 얘는 0.07 MCO를 주고 그래서 어, 피아트 머니로 환산을 해보면은 일주일에 2.17불 한 2,400원 정도 되네요 2,400원 2,400원이고 0.32불이니까 어차피 그 금액 자체도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자 수익률이 워낙 낮아요 MCO는 그래서 스테이킹 서비스는 CRO가 볼등이 좀 좋다 얘는 그 암호화폐 결제 카드 위주의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테이킹 그 이자율은 별로 크지 않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어, 풀로 돌리면 최종적으로 수익률 따지면 한 3.7% 괜찮은 수익률이죠 0.9%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서비스 3개월 단위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실 거면 은 CRO 토큰을 스테이킹해서 을 3개월 정도 하면 은한 4% 가까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3개월 동안 4% 금액에 대한 어떤 그 캡은 있어요 캡은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그 구성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CRO 토큰 어느 정도 좀부유하셔가지고스테이킹 박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일단은 개수 기준의 수익률이고요 그러면 CRO 토큰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좀 적을수록 좋겠죠 차트를 좀 앱으로 보면은 0.14에서 0.144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방어가 잘 돼요 CRO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격이 일단은 상승 트렌드를 잘 타고 있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 3개월 차트인데 우상향이네요 버릇서 네. 코인이 대부분 저런 식으로 하다가 좀 이제 뭐 약간 하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아로는잘 유지가 되고 있다 네, mco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졌었던 경우가 있네요 5.5불에서 한 4달러 초반까지도 떨어졌던 그런 폭이 있다 근데 그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업비트 에서도 보면 알시겠지만 업비트 에서도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 스테이킹 하는 동안 가격에 대한 변동성 리스크는 그래도 다른 스테이킹 서비스 보다는 조금 더 적지 않을까 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한 3개월에 절반 정도 채웠는데 어, 수익률이 한 3.7% 정도 그래서 음, 한 26? 불 정도 되니까 한 3만원 정도 되겠다 3만원 네, 3만 조금 넘는 가격 그 정도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700불 정도 예치해서 26불 700불이면 한, 어, 한 70만원 80만원 어, 80만원 조금 안되는 가격 예치하고 그 정도 수익률 받는거면 괜찮죠 안정적으로 mco 어, 얘는 스테이킹 음, 안 돌리고 시아로로좀 옮겨서 해보고요 지금 현재는 MCO 그 결제 카드 얘가 서비스가 지금은 잠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게 되는대로 어, MCO 카드 발급해서 어, 어떤 서비스들 이용할 수 있나 이거 한번 어, 다뤄보도록 할게요